그 3.09km가 우리 산들길 산구간이 되겠어요. 왕곡동 통밀마을부터 어메기마을까지 지금부터 걸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여기는 설곡개길이라고도 합니다. 설곡개길 이 반채가 있는 작은 이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답답합니다 경기 평상에서 만들었네요 어, 경기도 어원시가 도민 모두에게 복생적 힘이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여유를 제공합니다 마련한 학장소가이 경기 평상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시 되어 있네요. 음. 여기서 바라보는 우리 아파트, 동마을 아파트는 참 멋있게 보이죠? 마을도 이쁘고 도시와는 시골이 함께 공존하는 그는 우리의 의왕입니다. 일하시는 농부도 계시네요. 산들길을 다시 걷기 시작할 겁니다. 왕님 마을이고요. 여기는 청풍봉 씨의 묘문이 서 있습니다. 마을입니다. 오미기 마을이 자리에 아랫사람에 자리 고 있습니다. 오미디 마을입니다. 아, 이 아, 이늘 굉장히 멋있는데요뭐하 너무 많요 봄의 기저수 집중입니다. 봄의 은 그대를 보며. 그냥 처음 봤는데요. 아유, <목소리> 아담한 제수지네요. 아, 야. 당한 저수지네요. 이게 이제 완전 농협, 농업용 들어서였을 것 같아요. 아, 척척이 젖어 있네요. 아, 여기 30년 사는데 처음 봐요 저수지는 아, 두 개만 있는 줄 알았어요. 아, 멋있어요. 작은 주소지예요 그 하늘도 덩고 당겨져 있죠. 하늘과 나무와 하늘을 품고 있어요. Heart. 조금 서툴지만 이해해줄래 동화 속에서만 만난...